나 90뽑 여반뽑기 갑니다 되게 근데 잘들 모아두셨다 더 열심히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자저 뽑은 무난하게 보라색으로 시작합니다 안 나올거라 아니 왜다안 나올거라 생각하는거야 그잘 나올거라 아 나올 생각하면 더 안되니까 그런건가? 아니야, 이. 가능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아니야, 할수 있어. 오, 할수 있어. 오, 야두 개씩 나오는데? 진짜? 미실리스. 여기서 리타가 나오진 않고 자크로우니다 필! 아 아아 필그인 아. 아. 때? 어 음. 일단 필그림이니까 아, 뉴잖아 뉴 뉴는 좋은거지 자 두번째 또 어, 필그림? 야 이건 뭐야 야 이상해 아 이번에 새로나온 필그림 아니 저번에 새로나온 필그림인데 얘도 써 평가가 좋지는 안 왔던 것 같은데.. 일단 돌파시네요 자 다음 어? 이사벨도 일각이시네 그러니까 보라색. 아, 필그림이 떠줬을 땐살좀 설렜는데. 아, 나온 게 좀. 급격, 급격. <웃음> 정상. 이러긴 필그림이 두 개가 나오긴 했거든? 두 개가 나오긴 했네. 네. <웃음> 아. 아시 <웃음> 정상입니다. 괜찮아요. 좀 아쉬운 거지, 그냥 그아 아쉽다는 거지. 아까가 좀 비정상이긴 했어. 근데 필그림에도 이렇게 지뢰가 있다는 게 좀. 그게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. 근데. 아! 신고 버튼이 있다. 네? 네? 시, 신고요? 저... <웃음> 아, 아까, 아까 그 계정주분을 그 신고하신다는 거죠? 자, 아, 마지막 실법 일단 갑시다. 아. 그런 색으로 바뀌어 주지 않네요. 자, 90분을 마무리하고 빼셔서 뽑기로 합시다. 여기도 모더니아가 나오는 게 중요하지. 그럼 모더니아. 너가 진짜다. 너가 진짜야. 다른 필그림? 됐어. 난 너를 원해. 아니야. 난 너를 원한다고. 필거림이, 필거림이 이 자식 쉽지 않구만 그 높은 확률.. 아그 낮은.. 높은 확률이래 낮은 확률을 뚫어놓고 이 높은 확률에서 안 나오진 않겠지 이게 정상인가? 이게.. 정상이었나? 아니, 막다 뽑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서 그런가? 내 한참 뽑을 때 뽑았어야 되는 거였나? 어, 약간 어질어질한데, 이걸다 갑니까? 알겠습니다. 아, 아, 와... 좀, 좀.. 시가 마르는데? 좀, 좀 시가 마르는데? 천? 육천? 친구법 단차로 재물을 보내자고요? 아 이미 좀 재물 보낸 것 같은데 이상하다 어허 1 분만 일 분만 하고 1곱 분만 하고, 하고. 한번 쉬고 한번 나갔다가 이, 이 모돈이야 이 자식 쉽지 않군 오천 이제 이제 한번 이때 됐다. 안되 어! 저사람이에요 저사람이 모든걸다 훔쳐갔어요 분명 다 훔쳐간걸 분명해요 모든 걸 훔쳐가 버렸어. <웃음> 모든 게, 모든 걸 뺏긴 게 분명해. 아니 그럼 아까 필그림이라도좀 좋은거 하나 주지 어? 제발 이제 야 나오니? 아마 픽돌은 아니겠지 감사 1 2 0 0개어네 그래. 그래 드디어 나왔다 오브더니아입니다 얻었다.. 그래도.. 그래도 얻긴 했다.. <웃음> 나왔다 그래도..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몰드 다 까고 갑시다 20% 20% 20% 가능할까 설살좀 불안한데 지금? 아 나오긴 했어 하나 네이드 오! 야2 0펀인데두개 나왔어. 괜찮은데? 앨리스 오! 세 개나 나왔어 2 0펀인데 뭐지? 그래도 좀 괜찮았다 이거는 에이 이거 두개아 이거 두 개가 더 무서워 60퍼 60퍼에서 아맥 걸리는 거 보면 나오긴 했어 이실리스 페퍼 오! 두개다 나왔어 멜리시온 아 베스티입니다 둘다 뉴네요